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눈을 보면 크고 화려한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고아라님김옥빈님 이시영님, 한예슬님 같은 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죠 와 이런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무서운 미용 성형 수술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만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닥터진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꼭 이렇게 화려한 아웃라인으로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마도 아웃라인의 눈 모양을 보면 눈 앞쪽이 막혀있는 느낌도 별로 없고 또 좌우 길이도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좀더 시원하고 화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요 꼭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소에 눈이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 아웃라인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웃라인 쌍꺼풀 수술이 무리없이 잘 어울리는 그런 눈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쌍꺼풀 수술 시에 아웃라인이 잘 어울리는 눈은 과연 어떤 눈일까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눈을 보면 인라인이나 인아웃라인을 가진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아웃라인을 갖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의 눈은 이 눈꺼풀의 피하지방이나 안화지방이 많지 않아서 피부가 아주 얇고 또 눈꺼풀 자체도 얇은 데다가 안화주면 뼈가 많이 발달해서 눈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쑥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눈을 수술해서 만든 그런 쌍꺼풀하고는 그 형태적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수 있어요 닥터진이 매날매날 매날 하고 있는 이 쌍꺼풀 수술은 눈꺼풀 피부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접히도록 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서양 사람들 눈은 이 눈꺼풀 피부가 접힌다기 보다는요 이 눈썹뼈 바로 아래 눈꺼풀 이 부분을 아이홀이라고 하는데요 안아주변 뼈하고 안구 사이에 지방이 별로 없어서 이 아이홀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골짜기 그 골짜기에 의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꼭 쌍꺼풀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아이홀 메이크업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이홀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이눈 위쪽에 있는 지방이 아주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약간 이 서양 사람의 눈 같은 삘이 나도록 해주죠 그래서 아웃라인이 잘 어울리는 첫 번째 조건은 눈꺼풀의 지방 특히 그 중에서도 피하지방층이 아주 얇거나 거의 없어야 돼요 눈 위에 지방층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얼마나 그 느낌이 달라지는지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연예인이 있죠 바로 이동욱 님인데요 눈꺼풀에 지방이 많을 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한국 남성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이오이 이렇게 깊어지고 나니까 느낌이 많이 달라져서 꼭 한국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서구적인 느낌을 주는 모습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제대 후에 한 16kg 정도를 한꺼번에 감량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때 이 눈꺼풀 지방도 같이 빠지는 음, 마치 기적 같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아웃라인이 어울리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몽고주름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아웃라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몽고주름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 몽고주름이 심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아웃라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아웃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 몽고주름이 거의 없어요 몽고주름은 우리 눈꺼풀을 이렇게 아래 바깥쪽으로 당겨주는데 아웃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라인을 몽고주름보다 위쪽으로 그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이 라인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눈꺼풀 피부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얇고 위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져요 몽고주름을 피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피부가 두꺼운 부분에서 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웃라인으로 했을 때 뭔가 좀 부리부리하고 티나는 그런 모양이 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만약에 이 몽고주름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이라면 아웃라인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굳이 라인 크기를 위쪽으로 크게 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아웃라인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앞트임을 해서 이 몽고주름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냐고요? 이 앞트임도 적당히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면 흉터가 많이 남게 돼서 수술을 안 하느니만도 못하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웃라인이 어울리는 세 번째 조건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눈이 크신 분이에요 원래는 눈이 크지만 눈꺼풀 피부에 이렇게 덮여서 작아보이는 그런 분의 경우여야 아웃라인으로 수술을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크고 화려한 눈이 될수 있는 거예요 눈 자체가 원래 아주 작으신 분이 아웃라인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꼭이 눈을 뜨다만 것처럼 보여 가지고 오히려 더 졸려 보일 수도 있어요 아웃라인이 어울리는 네 번째 조건은 다른 얼굴 부위하고의 조화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화려한 아웃라인은 아마도 좀 서구적인 느낌의 그런 아웃라인일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동남아 분들 보면 우리랑은 다르게 원래부터 쌍꺼풀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자연적인 아웃라인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얼굴이 동그랗고 코도 좀낮고 그런 분이 눈만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수술할 경우에는 약간은 이 동남아 분들하고 비슷한 느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저는 이 동남아 분들 외모가 이렇다 저렇다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눈만 아웃라인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것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단순히 이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가지 조건을 한 번에 모두 갖고 있는 분이라면 아웃라인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잘 어울릴만한 분이에요 하지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원하지 않는 느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아웃라인을 고집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다 갖고 있는 분은 대부분 이미 자연 쌍꺼풀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가끔 확률적으로 되게 적긴 하지만 이런 조건을 다 갖고도 쌍꺼풀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바로 이런 분들이 아웃라인으로 수술을 해도 대박이 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웃라인으로 하세요 두번 하세요 재수술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아웃라인에 눈을 가진 연예인들이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나도 아웃라인으로 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 한번 보시고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꼭 아웃라인이 다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 나만의 라인은 여러분들이 상담 가셨을 때수술해주실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예쁘게 찾아가시길 바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